첫 번째로 고속도로를 딱 타기 전에 이제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 이어 플러그를 꼽는 거예요. 이어 플러그를 꼽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 노면 소음이 엄청 크게 발생되기 때문에 어, 운전에 굉장한 피로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 기막이만 해줘도 내 차가 한 단계 더 등급이 업된 차량으로. 어,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효과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보통 1시간 이상 주행을 하시는 운전을 하셔야 될 때면 꼭 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어, 이어플러그를 착용하시고 운전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 제가 쓰는 제품은 소음을 100% 차단하는 이어플러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옆에 있는 차량의 크락션 소리나 이런 소리들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차단된 이어 플러그가 아닌 어느 정도 소리를 어, 들을 수 있는 이어 플러그를 수,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제 Yes e 어라는 제품의 이어 플러그를 차량이 항상 비치돼 있어요. 100km였을 때랑 110km였을 때 이제 노면 소음을 측정해 봤는데 어, 핸드폰 소음 측정기로 한 73dB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정도면 시끄러운 사무실이나 전화벨 소리를 70dB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를 4시간, 제가 지금 부산을 가고 있는데 4시간에서 5시간을 운전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가 어,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필수적으로 이어플러그를 착용하고 운전을 하는 습관을 특히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다니고 있고요 자 두번째 고속도로 운전 팁이 뭐가 있을까요? 어, 지금 비가 오니까 마침 이제 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 고속도로에서 비가 오게 되면 어떤 거를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바로 감속입니다. 제 오른쪽에 어, 덤프트럭이 바닥에 고인 물을 쫙 밟고 가는데 엄청난 물이 제 앞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전혀 앞이 보이지 않은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거는 와이퍼로도 그 물을 이렇게 옆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제일 빠른 와이퍼 속도로 했는데도 앞에서 이렇게 밟은 물이 한꺼번에 떨어질 때는 와이퍼도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는 좀 속도를 천천히 줄여서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운전 팁은 저는 고속도로를 진행하면서 어 내 앞에 차가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 상향등을 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멀리 보는 시야를 가지고 운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밤에는 무조건 상향등을 키시되 물론 앞에 있는 차가 내 앞에 차가 있다면, 어, 당연히 그 상향등을 좀 꺼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앞에 차가 내 상향등으로 인해서 그 운전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차가 있을 경우에는 내려줘야 되지만 어내 차를 추월한 차가 상향등을 킬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또한 안전한 거니까 항상 고속도로에서는 왼손이 상향등, 하향등을 껐다 껐다 하는 운전 습관을 들이면서 꼭 운전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고속도로 운전 팁은 큰 차들이 지나갈 때에 가끔가다 이 코너에서 겹칠 때가 있잖아요 어 만약에 추월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내가 속도를 늦춰서 직선 코너가 나올 때까지 트럭과의 거리를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할 경우에는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하시게 되면 내 발이 자동적으로 좀 편안함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다 하면 무조건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크루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 큰 피로도를 느끼지 않고 장거리를 운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고속도로 운행 시 크로즈 컨트롤 아주 좋은 기능이니까요.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실 때 어, 드라이브 모드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 팁인데요. 고속도로는 이렇게 언덕이나 가파른 곳이 있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모드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스포츠모드를 사용할 때는 언제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휴게소를 들어갔다가 나올 때스포츠모드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고속도로로 다시 진입을 할 경우에는 내가 낼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110km에서 조금 더 많게라도 속도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진입을 하시는 게 고속도로 계속 진행하는 차량한테도 안전하게 주행을 하실 수 있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속도로 운전할 때팁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명의 어떤 밝기를 조정하는 버튼이 있잖아요 야간 주행할 때는 낮춰서 운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있는 이 기능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쓰라고 있는 거니까요 필요할 때꼭 사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졸음 얘기 나왔으니까 또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죠 공기의 순환 모드를 내기 순환 모드 외기 순환 모드를 어, 습관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되었을 어, 경우에 아주 쾌적하게 어, 시원하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고 졸음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